네 안녕하세요 어묵도 오늘 어묵 조림 좀 해보겠어요 감자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게 기름을 좀 빼줘야 되니까 뜨거운 물로 한번 튀겨내서 이건 야채 이거는 야채 어묵이네 아무렇게나 썰면 돼 감자는 먹기 좋을 정도로 먹기 좋게만 썰면 되니까 자, 감자는 물에다가 좀 이렇게 전분이 날아가야지 냄비 안 붙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좀 담궈놔야 돼 전분을 다 씻혀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분을 딱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뿌려줘야 돼. 고추 좀 넣어야지 씨를 좀 틀어내요 자 양념을 이제 만들어볼게요 진간장 소주잔으로한컵 반, 한컵 반. 한 멸치 육수는 두 컵, 두 컵, 정종도 반 정도, 저기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반 컵. 감자를요 먼저 익혀야 되니까 먼저 넣을게요. 아 네. 짠. 감자가요 좀 조금 약간 익은 것 같으니까 어묵을 여기다 넣을게요. 같이 졸이는 거예요. 중약불로 졸이면 돼요 이게 조금요 졸이다가요 이 고추를 넣으면 돼요 고추를 넣고 조금 더 절여줍니다 어, 다꺼려졌어요 끄고 감자만 익으면 되니까 네, 후춧가루 좀 뿌리고 후추 여기에는 이게 검은깨가 더 좋아요 더 이뻐 껌묻게 뿌리면 그리고 참기름 좀 뿌려주고 넣어주고 다 됐습니다 이 조림에는요 국물이 이렇게 좀 남아있어야 돼요 국물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깔끔하니 파도 안 넣었어요 이렇게 파막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어묵 어 감자조림을 했습니다 저기 박상주님이 이렇게 어묵을 보내줘가지고 또 이렇게 어묵조림을 했네요 오늘 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